거기 거주하였더라. 아, 지난주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내시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였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백성, 교회인 우리를 반드시 예, 죄에서 구원하겠다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내시로 크게 번성케 하겠다는 라 것은 교회인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야 말겠다 두 번째로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맹세였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죠. 이 십자가로 어, 교회인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고야 말겠다.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어, 맹세하신 두 가지예요. 자, 오늘은 오늘의 복음 강설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어, 무엇인지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왜 그러시는가? 자, 16절 보세요. 음, 여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어, 아브라마, 어, 너가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그 행한 것이 뭐냐면 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다. 어, 칼로 내리쳤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그, 그, 그 이것을 반드시 하시겠다. 그렇게 해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설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요. 어,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다음 보세요. 왜냐하면이란 뜻이죠. 이는. 네가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두 가지 천하 만민, 교회인 우리를 구원하겠 구원시키고야 말겠다.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반드시 승리시키겠다. 이, 이것에 대한 그 이유, 근거를 어, 보상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보, 순종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굉장히 그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은혜로 약속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믿음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보면 언뜻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가 복을 받게 한 것으로 보여요. 그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이렇게 복을 받게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퀘스천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라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그 18절은요. 이렇게 보시면 이한 절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가... 어 이한 구절에 은혜와 행함이 같이 나와요. 보세요.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방인까지 포함한 우리 교회인 우리가 복을 받는답니다. 이 복은 에, 그 무슨 이 세상의 물질 뭐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은혜죠. 이건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행함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마치 주어지는 이유가 어떤 행함이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게 어려운 해석 본문입니다. 자이 이, 이 말씀, 이 오늘의 이 말씀을 신약이 정확하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 그 16절부터 우리 18절에 이르는 이 본문 특별히 18절이 갖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어려운 해석을 신약이 해결해 줍니다 신약 어디냐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2장을 가볼까요 21절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 여러분, 이게 창세기 22장을 액면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어, 아브라함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이삭을 재단에 바친 그것, 그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루터가 그냥 그 열이 받았어요. 꼭지가 돌았어요. 아니, 성경 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함으로의롭다함을 받았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재단에 바친 이행함이 그러면 그,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의 근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쓸모없는 서신이다 아예 성경에서 정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정도로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정말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야구보고서는 정말 그렇게 이 의미 없는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한, 그래 정말 행함을 강조한 그런 구원을 설명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렇지 않은지는 한번, 여러분. 자, 먼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제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가 있었죠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언제였어요? 언제였어요? 창세기 15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이 이삭 번제 사건이 있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벌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그사람에는 다메색 엘리에셀이에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네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음, 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은 에,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어 지금 이삭본제 사건 속에서 의롭다 하심을 행함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그 하나님 앞에 얻었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러분 받았는데 또 받는 것은 그건 뭘 말할까요? 예, 이것을 이게 바로 확증이고 입증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또다시 이삭 번제 사건을 통하여 의롭다 이렇게 여겨지는 건 뭐냐면 이미 받은 의에 대한 증거고요 확증이고요 입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23절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보세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창세기 15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변 하늘에 뭐 이렇게 보면 내 자손이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것을 창세기 15장에 에, 이것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말씀이 이루어 졌 이루어졌고는 뭐예요? 이게 창세기 22장인 거예요. 이루어졌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상태예요. 자,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의로와지는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5장은 칭의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실제로 이삭번제 사건을 통하여서 칭의가 입증되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에게서 칭의가 있다는 라 것이 드러나지는 거라고요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고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자를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벗이라는 게 뭐예요 친구죠 친구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친구는 비밀이 없어요. 친구끼리는 서로 자신의 약점을 또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서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삭번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의롭담을 받은 자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나누는 그런 칭의가 입증된 자로서 그런 소원을 같이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21절 다시 쭉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죠? 그칭의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보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행암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입증되었다라는 설명이죠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암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살려주신 칭의를 가졌다라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증명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이 내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내 믿음은 살아있나 죽어있나 라 어떻게 알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증명돼요? 내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인가? 여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내 몸이 영혼이 있나 없나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뭐로 알수 있다고요? 네, 행암으로. 이 행암으로라는 것은 믿음의 열매로예요. 믿음의 열매로. 행암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행암이 의로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을 행함이 알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행함은 칭의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칭의를 입증해 줍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됐다라는 이 칭의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열매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이 부분이 내 안에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 것도 아닌데 그냥 내 거라고 우겨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한 가지를 더 살펴볼 것은요. 칭의를 입증해주는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순종인데 이 순종은 묻지마 순종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묻지마 그냥 무조건 해라는 순종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 내는 순종이에요. 그냥 교회는 순종을 가르쳐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니까 무슨 말만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믿음으로 의롭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보여내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통하여서 어, 보여내는 그 순종은 뭐냐면요. 이삭을 죽이는 행위를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 바로 이 이삭 속에 내가 이 이삭을 죽이면 원래 이삭은 없었던 거다. 그죠? 내가 백세에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없던 것을 준 것이고 죽이면 그래 하나님이 도로 살릴 것이다.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죽였다라는 행위, 이 액트라는 이 행위가 순종이 아니라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보여내려고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브라함 속에서 그 믿음을 입증하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거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은 다만 행위를 한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아브라함 속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한 것그 믿음이 드러난 것 그게 순종이라고요 오늘 18절을 다시 한번 풀어 풀어 그 중요한 말이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죠 자 여기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는 여기 나의 말 나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에요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이 콜입니다 콜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것은 콜이 아니에요. 요메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에 빛이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서 그 요메르 단어가 아니라 콜, 나의 말이라는 콜은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 라는 것인데 이게 언제 가장 먼저 쓰여졌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쓰여졌어요. 그 선악가를 따먹고 그 아담이 그 하와와 함께 그 나무 사이에 숨죠 그래서 선을 할때그 하나님께서 음성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지금 숨었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할때 이게 콜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의 말을 할때그 말이 이 콜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말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거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 또는 하나님의 그 바램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런 뜻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기도. 그러니까 나의 말, 하나님의 말 여기에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부르짖음 이런 뜻이에요. 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콜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창세기 그 아브라 그 아담 속에서 부를 때 하고요, 또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부를 때그 개명을 주실 때,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산 위로 부를 때 쓰는 단어고 언약계에서 하나님이 언약계 가운데 두셔서 하실 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어떠한 의미? 하나님의 말 10개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왜 주시나 언약계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왜 이렇게 피를 뿌리게 하는가 하는 어떤 의도를 담고 할때 콜이라는 나의 말이라는 것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아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아 너가 나의 간절한 바램을 알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을 준행했다. 그래 아브라함 너가 어,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구원의 복을 주고 죄를 이기게 하고 그게 아니죠. 어?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간곡한 하나님의 그 의지를 알아먹고 그거를 아브라함이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는 겁니다. 빌리보서 2장을 가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땜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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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입고 이 땅의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임을 당하는 일을 그이 낮고 천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에 그 동의하시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그 일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마음이라고요. 그냥 예수님이 닥치니까 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해서 하신 예수님에게서 나와지는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저 십자가에 죽는 그 일까지도 예수님이 넉넉히 하실 수 있는 그거예요. 그 그라는 거죠. 이게 나의 말을 준행해. 그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은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과 마음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낮아지고 비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처럼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그 그 순종을 왜 했다고요? 예,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뜻을 받음으로 더한 십자가보다 더한 어떤 고통과 외면을 요구하셨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라면 그게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1장을 가보시면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예스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스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예스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내 뜻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대요 노가 없대요 예스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냥 내가 이것을 어, 왜 해야 돼? 어디까지 할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하면 뭐, 뭐,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말을 주시는 이렇게 요구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고 죄를 해결하길 원하시고 죄를 해결하셔서 이 죄인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고 영원히 함께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앞에 예수님은 예스 yes. 아들아 음, 십자가에 죽는 일을 해야 한다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예스 그러기 위해서 너가 인간이 돼야 예스 그리고 그 인간으로 하루만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30여 년을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 예스 그리고 인간으로 살면서 배가 고파야 되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고 예스 그리고 마침내는 너가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결국은 너가 살리려는 자들에게 침뱉힘을 당하며 그들의 손에 못 박힘을 받고 예스 무엇보다 아들아 내가 너를 외면해야 된다 예스 여러분 이게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는 겁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여낸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삭이라는 이 하나의 인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독자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다 단순한 행위를 했다 행동을 했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다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 아브라함의 창조 목적 뭐죠? 네,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을 그 이삭을 번제로 내놓는 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내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창조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 죽여 없었던 걸 받은 것이고 죽여도 도로 하나님이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 내는 삶, 믿음의 조상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치였고 창조의 목적이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서 창조 목적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 내가 창조 목적이 회복된 가운데 산다 내가 구원의 삶을 산다라는 건 뭐, 뭐냐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어?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보여 내는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는 산다 그것에 나는 충실하다 이게 창조 목적이 회복된 것이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고 이게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우서 1장을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은혜를 아는 삶 창조 목적이 회복된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러므로 너는 디모데죠 내가 바울이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바울은 오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언하는데 대가가 나를 보면 디모데가 볼때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을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너 고난 받으라. 9절 왜 그런지 왜 그런지. 그럴 수 봐, 그래야 럴수그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거룩하신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칭의가 끝난 것으로가 아니라 칭의가 입증되는 삶 이게 거룩하신 소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사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칭의하시고 칭의가 입증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로 된게 아니래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칭의가 입증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그거 마땅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지당한 것이다. 그래서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죄의 권세인 죽임을 죽여버리고 어,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암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누구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을 그대로 반영했죠.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했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그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그대로 자신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과 아름다운 것이 같아요. 바른 말. 복음의 진리죠. 아름다운 것 예, 이 복음에 충실된 삶이죠.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 삶이 얼마나 현실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고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믿는 자로서 어, 답답한 삶에 대하여서 이것이 대체 왜 이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바른 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바램과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울부짖음을 갖게 된그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만이 창조 목적이 회복된 구원을 가진 자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이 삶을 마땅히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현실은 옥에 갇혀있죠 그런 삶을 또 가야 되는 바바울이 바울이, 티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다. 나는 그를 믿는다. 그를 안다. 내가 믿는 바 그를 나는 안다. 그의 확실한 것 나는 그그것 나는 그날까지 그가 또한 능히 지키셔 줄 것도 나는 그걸 믿는다. 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눈에 보여지는 이 썩어질 것 썩어질 사망에만 국한된 이, 이 세상에서 이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간절한 의도를 하나님의 의중을 자신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벗이 된 자로서 사는 거 그게 구원의 삶이에요 문제 투성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문제가 없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것은 문제를 없게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칭의가 됐지만 칭의를 입증하는 삶에는 우리의 삶 속에 아멘의 삶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케도 해요. 병들게도 해요. 여러 가지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데 결혼을 더디게도 해요. 결혼하면 끝인가요? 어렸을 때는 그냥 이쁘죠. 그런데 좀 커봐요. 사춘기 돼봐요. 아주 미워 죽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소원과 다르게 길을 걸어가길 원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자, 이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저 인생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셨는지 왜저 저, 나와 저들의 인생 속에 가난도 줬고 아픈 것도 주셨고 이 부부관계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게 서로가 동을 생각하면 서로가고 그죠? 어떻게 한 입을 속에 있는데 어쩜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두신 뜻과 하나님의 간절한 그 인생 속에서의 바램이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와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울부짖어 그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역사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고 역사하고 그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그냥 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연보하고 그런 그런 일차원적인 그런 행동 그게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저 인생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간이 되셔서 오죽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었나. 한 인생이 저렇게 하나님의 울부짖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 나도 같이 그 소원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로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그런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감당해 가야 돼요. 문제를 벗어나게 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아멘 하면서, 아멘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간을 말씀 가운데 묵상하여 살고 우리가 순종을 다하여서 이 땅을 버티며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칭의를 받았으니까 칭의를 입증해내는 삶을 우리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만이 세상은요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목적대로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꼼짝달짝 못하게 세상으로 파묻히지 못하도록 문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가다 놓으신 거죠 옥에다 가다 놓은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부끄러움을 가질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견디고 참고 오해를 받았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견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십자가 지는 아멘의 삶입니다. 이것이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창세기 22장 19절을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부엘세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장소였어요. 에셀나무를 심고 그죠죠 그래서 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맛본 아브라함이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가서 남은 시간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의 남은 생애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19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 굳이 왜 부엘 세버로 간 것까지 예, 그 종들과 함께 처음에 22장 5절에 그러잖아요 어,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어, 어, 그 우리가 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들과 함께 예배자로 부엘세바로 가서 아브라함이 십자가 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한 가지는 남아야죠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삶에 동참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행암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에요. 이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열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의 부활에 참여되고 동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떠한 지극히 작은 것도 여러분 음그 어... 아침 10시까지 오셔서 주보를 접을 사람이 한 분이 필요해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 그래. 거기에 뭔가 하나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래 누구 내가 가서 순종해야지. 아니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여기에 여러분이 어려움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하는 일에 하게 이렇게 그 부분이 연결이 돼서 해야 해야 돼요. 다만 그냥 하나 내가 행동하겠다가 아니라 아 그거 하면 어 음, 교회가 목사가 어, 뭐 필요하니까 아니요 그런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 그건 뭐죠? 그냥 맹목이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 여러분이 예배당 나가면서 라비에서 휴지가 있어 휴지를 하나 남들 모르게 아니면 뭐 우주성도 같은 경우 눈가 좀 내가 하나 할때 누가 좀 봐줬으면 하면서 죽겠지만.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때그 천하 만민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십자가지는 예배자로 사는 거구나. 이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담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인생으로 새해를 믿음으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